아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, BBS 불교방송입니다. HLDA 지금은 갤럭시 S23. 감성스레피의 따뜻함과 만날 시간. 갤럭시 S23. 삼성 갤럭시 S23가 여덟 시를 알려드립니다.